맛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까?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어, 제도하는 거. 자기 자신을 어, 이롭게 하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겸해서 뭐예요? 일체 중생과 더불어 함께 해탈을 얻는 것이다. 아, 비록 어 해탈문을 구하는 것 어, 같이 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누어지고 있다 그러죠. 뭐예요? 하나는 뭐예요? 자리이고,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이타, 이인이라고 하면 이타를 말한다 그러죠? 자리 이인, 자리 이타. 그래서 사실은, 이자리는 부파불교를 의미한다 그러죠? 그래서 소성이라고 쳐버린다 그러죠? 우리가 사실 불교 역사상에서 소성불교, 대성불교라고 우리 말을 자주, 서, 자주 기를 좋아한다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에, 어떤 의미에서 전 불교를 갔다가 협통하는 의미에서는 소승 대승이라는 말이 사실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 맞지 않는 말이냐 하면 소승이라는 말은 대승 논사들이 나와 가지고 부파 불교를 갔다가 공격하면서 너희들은 소승이다. 니 혼자만의 해탈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너 혼자 겨우 탈수 있다. 그러면 대신 자기들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대승 일체 중생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함께 간다. 함께 건너간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대승이라고 하면서 부파불교를 뭐래 공격하면서 나온 어떤 공격용으로 쓴 용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원시불교 그 다음에는 무슨 불교가 되겠어요 바로 소승불교라고 이야기하면 안되겠다 그렇죠 의미에서는 부파불교 그 다음에 대승불교 이렇게 이해를 해야 이게 정확한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승이란 말은 대승론사들이 어떤 부파불교의 어떤 단점인 자기 혼자만의 수행에 안주하는 어떤 출가 중심주의를 비, 비반하면서 어, 비반하면서 나온 어떤 용어이기 때문에 어떤 불교 전역사를 관통하는 언어로선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어, 이해하면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소성과 대성의 어떤 의미 혹은 어떤 대성의 핵심 사상이 과연 무엇으로 우리는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분에 보면 은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어, 깊고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쩐다 그랬어요 불이 염리생사과실 생사를 싫어해서 떠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또 불이 흥낙 열반공덕 열반을 좋아할 필요도 없다. 생사를 미워할 것도 싫어할 것도 없고 또 뭐라 그랬어요? 열반을 좋아할 것도 없다. 왜냐? 어, 이 법을 닦는 것은 뭐라 그랬어? 불견생사, 생사를 보지 않는다. 생사를 보지 않는데 어떻게? 예. 황유, 염리, 생사를 보지 않는데 어떻게 떠날 생각을 내겠느냐? 이 말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어지는 말이 열반 또한 보지 않는데 좋아할 게뭐 있겠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죠. 그렇죠. 그렇게 새기면 되죠. 어 그래서 생사를 보지 않고 불견생사 불견열반하고 있다 그러죠. 이것이 에, 바로 무주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아, 수행을 한다는 것은 뭐 생사를 어, 해탈하기 위해서다 그러죠. 스가모니 부처님이 생로병사의 어떤 생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기법을 깨우치고 생사를 에, 뛰어넘었는데 에, 그 생사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 우리 중생의 가장 큰 에, 첫째 공부가 되겠다 그죠. 러 그러면 결국 이 생사라고 하는 것이 에, 생사는 겨, 결국 뭘말 중생을 말한다 그죠? 중생의 생사 결국 생사를 여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참선을 하고, 온갖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행을 해서, 얻어지는 게 뭡니까? 지혜다 그러죠? 지혜를 얻죠? 지혜를 얻어서 생사를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생사를 뛰어넘는 걸 갖다가 경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주생사라고 합니다. 다 같이 무주생사. 무주생사하면 중생은 무주생사입니까 유주생사입니까 유주생사다 그러죠. 중생은 당연히 생사에 윤회하고 있으니까 어, 중생은 유주생사지만은 수행을 해서 지혜를 체득함으로 해서 어쩐다고 생사에 머물려 생사를 해탈했단 말이야. 그렇죠? 생사를 해탈했다는 거야. 무주생사 한가 동시에 뭐 어쨌다는 거예요. 열반을 얻었단 말이야. 열반을 얻지 않았단 말이야. 열반을 얻었단 말이야. 열반을 얻는다. 그러면 생사에 머물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어디에 머물어야 됩니까? 열반에 머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승불교가 소승 소성, 부파불교를 소승이라고 공격한 것은 뭡니까? 아라한들이 이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라한들이 자기 혼자만이 생사 해탈을 해가지고 열반의 뜻 안주하고 있단 말이오. 안주 열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탈로 자리 아까 자리라 그랬죠. 어, 자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가 수행하고 공부하는 것은 생사를 해탈하기 위한 것인데 생사를 해탈한 중생이 생사에 거주하면서 생사에 머물면서. 수행을 해서 지혜를 채득함으로 해서 생사, 무주생사를 한단 말이에요. 무주생사를 해가지고 자기가 생사를 해탈하고 난 뒤에 머무는 곳이 어디라고? 열반에 득 자기가 안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에 안주하고 있는 이 아라한의 모습이 대승불교에서 봐가지고 아라한의 모습이 마땅했겠습니까? 못마땅했겠습니까? 부처님 법으로 재단을 해보니까 자기 혼자만이 요즘 말로 하면 지 혼자 열심히 해가 한건 좋은데 해가지고 100평짜리 빌라에 뚝 산단 말이야. 이건 이건 속가 이야기고우리 절집 이야기니까 자기 혼자 신도들 막 해가지고 108평짜리 대홍전을 지었다 칩시다. 지어가지고 자기 혼자 아니 자기 상자 자기 근속만이 살면은 어떤 부처님 법을 올바로 배운 우리 대중들이 봤을 때는 저거 뭐독살을 하고 있나? 이래 말할 거야, 안할거요 그렇게 할수 있겠다, 그렇죠? 문어를 개봉해가지 모든 수행자들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 법비에 젖을 수 있는 그런 도량을 만들어야지. 자기 혼자 왕궁을 건립해 옛날 경복궁에 뭐, 저, 저, 저 왕들이나 골교와 집에 살았지. 요즘 일반 사람들은 아무리 해봐야 세멘트 집에 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지 옛날 임금들보다 더 좋은 데 살고 있어, 실제로. 이게 보통 집이요, 이게. 여러분들은 절대 꾸릴 거 없어, 우리는. 실제로. 일반 사람들새아 빠지게 내집 마련한다고 해가 해, 뭐 100평, 200평 빌라라 해봐야뭐야요 세멘트 집이잖아. 그래 안 그래. 요즘은 요뭐 전원주택이라 해가지고 나무로 많이 짓고 하지만은. 우리는 대웅진을 비롯해가지고 우리가 거주하는 집들이 이게 골기와 집에다가 옛날 황제들이, 임금들이 사는 집들이에요. 뭐, 뭐 부러울 거 사실 없지. 대신 책임감을 느껴야지. 이런 데 살면서 맨날 졸고 있으면은 그럼 바깥 뭐 하는 거야. <웃음> 어. 그러면, 선방에서 졸고, 고 있는 사람 보고, 쭉 비타 치면, 나중에 방송 시간에, 나안졸았서 화두, 화두가, 어? 소소 영영해. 소소 영영한 걸 좋아하네. 코로 보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졸면 바깥 뭐 하는 거야. 졸면 이골게아지말 수영할 보기 못 돼. 그러니까, 사실 좀 졸아야 돼. 저기, 피곤하면.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기 혼자만이 열반했던 머물러 있으면 자기 혼자만이 예를 들어서 뭐 백평 빌라 떡 해가지고 내 먹고 잘 사면 잘 사면 됐다. 다른 사람 나쁜 짓안 하고 내 혼자 뭐호의호식하면 됐다.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회 윤리적으로 봐가지고는 뭐가 안 맞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입장에서는 맞겠지만 자기가 아무리 좋은 빌라에 산다 하더라도 어제 됩니까? 저 달동네 지금도 연탄떼고 있는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돌봐야 됩니까? 안 돌봐야 됩니까? 예. 이게 백평 빌라 가진 사람의 열린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총림에서 본사 주지한다고해가지고 우리 송환서주시면안 그러시겠지만 은주지한다고해저올때갈때 응? 병들 아 토굴에 누워있는 노스님을 우습게 봐버리면 그것도 또안 맞는 이야기다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어, 뒷방에 서례당을 뒤에 설해당을 만들어 가지고 올때갈때 때 없는 노스님들, 송광사 문중이 아니더라도 나 이런 말하라 쫓겨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어, 아니더라도 정말 부처님의 일부를 제대로 다 모아서 우리가 어, 열심히 그래도 한때는 눈 푸른 납자라 그러면서 얼마나 푸른지 모르겠지만 은저 외국 스님만 눈 푸른 것이 아니라 어? 우리가 눈 푸른 납자로서 수행을 하다가 설사 어떤 구경각을 깨우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산 그 모습이 깨달음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깨달음을 제가 구름 위에 올려놓고 구름 위에 못 올라간 자들을 전부 다 수행 잘못한 자라고 몰아붙여 버리면 은 어떻게 로켓을 타고 구름 위에 올라갑니까? 앞으로 수행 나올 이야기겠지만 우리 정말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와 더불어 함께하는 것 이것이 가슴은 생사를 여인 자가 생사를 해탈한 자가 열반에 자기 혼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안주 열반이 아니라 생사에 머물지 않았듯이 뭐예요? 왜? 생사에 왜 머물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으므로. 그렇죠? 지혜로서 열반에 안주하는데 열반에 안주해보니까 깨달아 놓고 보니까 생사가 곧 열반이더란 말이야 생사를 떠나서 열반이 있는 게 아니더란 말이야 생사 너무 저쪽 저쪽 동네에 따로 열반의 땅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생사를 깨우치고 보니 생사가 그대로 열반이고 번뇌가 그대로 보리인데 그런데 나 혼자 무슨 깨달음을 실천 해가지고 그 깨달음에 뜨거운 안주하고 있다고 한다면 열반을 실천 해가지고 어. 열반에 안주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깨달음을 옳게 수용하지 못한 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무주열반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왜? 열반에 너무 물리 않는다. 왜? 차비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게 대승불교에서 설하고 있는 아까 불견생사. 왜? 불견생사라 그랬습니까? 아... 생사를 보지 않기 때문에 생사를 떠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생사를 싫어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뭐라고 했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열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열반을 또한 좋아할 필요도 없단 말이야. 말을 바꾸면 뭐예요? 생사가 그대로 열반이기 때문에 생사가, 생사가 본래 공한 줄 알고 생사가 그 실체성이 없어서 그 공안주로 알면 그 생사가 그대로 열반으로 돌려 으면될 일이지. 생사의 동네를 버리고 요당강 건너가지고 저 적과 꿀이 흐르는 어디로 가? 가나한 땅으로 굳이 지금 가나한땅 가봐라. 지금 뭐가 있는가? 전쟁 중이지. 지금 포승이. 포승이 풍물 뛰고 있는데 무슨 요당강 건너갈게 뭐가 있어요? 요당강 건너기 그 땅이 그대로 열반임을 아는 자. 어, 생사가 그대로 열반인줄 아는 자그 자가 곧 무주 열반하는 자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대성불교를 갔다가 말할 때 흔히 말할 때 상구보리라 는다 그죠? 그렇죠? 어, 이것이 상구보리단 말이야. 어, 생사에 머물지 않는 것은 뭐예요? 바로 상구보리 하는 것이단 말이야. 상구보리 해가지고 사, 보리를 구했다. 그러면 보리를 구한 그 보루이, 보리에 보리안해야 되겠습니까? 보리마저도 깨달음마저도 실천하지 않고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닦음에 동참. 예, 주위에 아직도 닦고 있는 많은 중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생들의 대열에 동참하는 자. 그 자를 일러서 하화 중생 하는 자이단 말이야. 이것을 대성불교의 바로 대승불교의 캐치 프레이즈가 바로 상고보리 하화 중생 한단 말이야. 그러면 금강 형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응무소주 영무서주 마땅히 머문바 없이 어디에 머문바 없단 말이야? 생사에 머문바 없이 어쩌란 말이야? 머문바 없이 한 생각을 내되 생각 그 자체에 머물지 않고 머물어 버리 뭐예요? 집착이니까 생사단 말이야 머문바 없이 이생기심 그 마음을 내라 그 마음 뭐예요? 이미 내가 열반을 얻었지만은 그 마음 자비심이라고 하는 한 마음을 물들지 않는 한 마음을 청정심을 내서 일체 중생에게 돌아가자. 돌아가서 빛을 보살의 빛을 감추고 깨달음의 빛을 감추고 저 진흙에 뿌리를 박은 한 뜰기 연꽃처럼 중생 속에 무중생 속에서 중생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보살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화광동진 그런 말 하죠. 화광, 화. 빛 화광 빛을 감추고 동진 티끌 속에 전략글이 함께 뛰어들고 있다 이게 보살의 모습이란 말이야 이것을 갖다가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생사에 뛰어가서 열반에 머무냐 열반에 또한 머물지 않는다 무주 열반한다 왜 한량없는 차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와 차비가 대승불교의 두 수레바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죠 그래서 결국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 자. 이 자를 일러서 우리는 무주, 앞에도 무주하고 뒤에도 무주고 무주행을 실천하고 있는 보살행이라고 우리는 단야바라밀행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수행하고 공부하는 이것은 뭡니까? 결국 뭐예요? 생사를 해탈하기 위해서다. 무주생사하기 위해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공부한 그만큼 내가 느낀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 그 깨달음의 안주에서 나 혼자 신선처럼 나 혼자 저상국등에 톡을 쥐어가지고 어, 나 혼자 선방에서 톡개청청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건 올바른 대성보살행이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공부한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 어떻게 중생회향저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괴로움이 진정 괴로움이 아니고 고통이 공한 줄 모르고 그 괴로움, 고통 속에서 생사를 거듭하고 아직도 생사에 안주하고 있는 저 중생들을 향해서 중생해양으로 온몸을 선방에서 강당에서 정말 온몸을 벗은 동맹정진한그 마음으로 병원으로 양로원으로 고아원으로 소년소녀 가장을 사회 곳곳에 어두움에게 어두운 곳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춰주게 한 빛으로서의 어떤 중생해양하는 그런 용맹정신심이 함께 나, 가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보살행이고, 그것이 진정한 이 시대의 수행자들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왜? 결제기간에는 정말 장자부라 하듯이 10시간, 14시간, 16시간을 갖다가잘또잘 하는데, 해제만 돼버리면, 해제비만 딱 받아버리면, 어디 가버립니까? 해제비만 받으면 어디 가요? 요즘은 고급이 돼가지고 해외여행 간다고 돼. 해외여행. 그냥 수영, 수행이고 뭐, 그냥 바로 선방에 반 올라오는 도서 그냥 딱 올려버리고. 대부분, 에, 도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해제가 되면 하루에 한 시간 앉기도 힘든다네. 정진, 저, 결전만 되면 열몇 시간 앉아가지고 그냥 뭐 버티는데. 선방에 가면은 오래 앉아있는 면장대에 그냥. 오래 앉 있는 장대이란 말, 음. 필기로. 그래서 요즘은 이상해도 선언장 제도가 생겨가지고 전부 그냥 내내 없이 다 선언장에 취임해가지고 선언마다 특색이 없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오래 앉는 걸로 그냥. 앞으로는 틀림없이 이제 안정뱅이가 제일 이제 제일 1등 수자가 될 날이 멀지 않을 거야. 장 잡으라, 자만 자기 대회. 피곤하면 자야지. 그냥 그래요. 목마르면 물 마셔야지.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 그게 우리 삶의 진정한 삶의 모습. 거짓 없는 모습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방구가 나오려고 러면똥 꿈을 들이 막는 그 모습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방구를 품 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고 어른 하에서 방구 품 끼면 또안 되겠지만은 어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진리스러운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요즘 저도 한 사람에 앉아있어서 버티는 사람으로서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면 3개월 동안 용맹정진을 하면 좋다기라. 그거 용맹정진을 하면 나쁘다기라. 하자 이거라. 하되 그 용맹정진이 일상생활로 확대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하면 그건 뭐예요? 해제비 타기위는 직업수자밖에 되나? 그래요 그래요. 일상생활 행주자와 월급동전 간에 간단없이 화두가 승승해야 되는데 해제되면 화두가... 바로만 걸막만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화두까지 올려놓고 <웃음> 나 3개월 후에 갔다 온다 하고 떠나버리면 이게 뭐가 되겠느냐는 말이야 정말 우리 주위에 얼마나 그늘진 데가 많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애수제이들이다 하고 있어요 애수제들이 정말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애수저애이 뭐 용할 거 없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 그 대접 어? 6.25전쟁 이후에 산업사회되는 과정에서 민족화 과정에서 역할을 했잖아요. 우리 부정적인 면도 많지만은. 했으니까 지금 열매를 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배, 배 아파가 없어요. 우리는 그동안은 뭐 했습니까? 무슨 정안이 뭐니 하면서 우리가 보여준 거, 사회에 보여준 거 뭡니까? 짬밥 사업이나 하고 맨날 배나 가르고 사다라사다 타기나 하고. 했는 게 그거니까 사실 우리 했는 걸 위해서는 우리 억수로 대접 잘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했는 뻔하지에 비하면은. 물론 여러분들은 직접적인 책임 없다 하더라도 우리들, 우리 선배들에게 많은 책임이 있겠지만 여러분도 뭐저나물들어 가지고 이제 지금 초마시험을잘 하다가 10년만 지나면 이상하게 변해 왜 그런지 몰라 우리 물이 잘못됐는지 이 풍토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꾸, 바꾸지 않으면 이 어떤 무주생사 무주열반의 어떤 대성 무주행을 갖다가 어떤 삶의 실천으로 수행의 실천으로 성화시키지 못하면 우리 한국불교는 발전은 영원할 것입니다 겉으로 신도 수가 많아지고 법당 평수가 넓어지고 시주돈 받는 불전 함통이 크린다고 해가지고 불교 발전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부처님 법에 부처님 법대로 살고자 하는 성원이 있는 자이 무주생사 무주열반에 사무치도록 간절한 자 이런 자들이 성속간에 출가자자들이 쏟아져 나올 때 그것이 불교 중흥이고 그것이 불법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땅을 정토로 만드는 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합니다. 저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강주수님도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강주수님이 옆에 계셔가 하는 말은 아니고 멀리서 듣는 소문에 강주수님참 훌륭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뭐 전에는 만난 일이 없어가지고 했지만은 그 해인사 유론장 해능 스님이라고 있어요 키가 내가 좀더큰그 사람이 내 사제입니다 내 사제인데 그 사람이 종종 강주 스님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 그래서 와서 보니 과연 훌륭한 것 같아 강주 스님은 아직 훌륭하지 아니 파악을 못 했어 내가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니 훌륭한 것 같아 어, 그렇잖아 졸업한 졸업생들이 보통 우리 때만 하더라도 강주 스님 욕딘탕했거든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뭐 졸업한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참 훌륭한 스님이라고 하면 그건 훌륭한 스님이에요. 실제로 저거 마누라가 저거 남편 훌륭하다 하면 진짜 그,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거 아들 딸들이 훌륭하다는 교, 훌륭한 하훌륭 아버지라고 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교수가 될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늘 생활하고 늘 가까이 있는 자에게 인정을 받고 믿음을 신뢰를 주고 있다면 우리 성가에 어떤 만연된 게 뭡니까? 신도들 절에 오래된 신도들 말들어보면 스님들은 믿을 수 없어 이럽니다. 이거 큰일 날 이야기 아닙니까? 처음 절에 온 사람이 그러면 아직 저거 아직 저 장판대가 안 붙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절에 오래된 어떤 묵은디 보살들이 스님들 말은 못 믿어 이런단 말이에요. 물론 농담으로 단 진단반으로 하는 말이지만 나는 그 진담으로 받아들이고 싶네. 스님들이 신뢰없는 짓을 너무나 많이 해서 그러라고 또더불보더 무서운 거면 중이 중이 못 믿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끼리 서로 믿죠. 믿어야지. 아직, 아직은 새내기들인데 이게 한 10, 중으로 10년, 20년 하면 서로 못 믿어, 이게. 이런 품토. 이거 여러분들부터는 이제 단절전해야 됩니다. 이거 나쁜 유산이거든. 어찌 성가공동체가, 수행공동체가 서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믿음이 없고 또 어떤 재가불 자들이 스님들 진정 믿고 귀한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 우리는 실패한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뭐, 대성 경전에, 혹은 뭐, 그, 선악에서 뭐, 차원 높은 물 공부를 했다. 선방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어, 30년, 40년 안그를 했다. 뭐,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일상적이 가장 평범한 부처님 법에 철두철미한 자. 생활불교라고 한다면, 우리 보통 생활불교란 말 하잖아요. 우리 신, 스님들이 신도들에게 잘 하는 말이 뭡니까? 생활불교 해야 된다고. 아침일어나 천수기도 좀 치고 백팔배도 좀 하고 자기 전에 연불도 좀 하고 잠수도좀 하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불교라고 하는 것은 생활 가운데서 한두 시간 쪼개 가지고 뭐 천수 좀 치고 뭐 만수 좀 치고 하는 그것도 에? 생활불교일 수 있겠지만 진정한 생활불교는 뭡니까? 불교적으로 연기적 더 정확히 말하면 연기적인 사고 연기적인 생각, 연기적인 말, 연기적인 행동, 연기적인 수행이 없는 자, 연기적인 깨달음이 없는 자. 이건 무슨 생활불교가 되겠습니까? 양념식이 그건 어떤 양념 불교고 악세사리 불교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스님들만이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좀 덜시... 어, 뭐 일반 신도들만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좀 덜한데 스님들 중에서 개중에 그 보면 은 굉장히 관념 불교를 관념속으로 부처님은 어차피 그렇게 말하는 거다. 우리도 젊은 시절에 그렇게 했다. 이런 상식이 안 통해버리는 것. 이런 어떤 풍토를 만들어내는 건 지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 젊은 스님들, 여러분들은 정말, 방금 이야기한 생사를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정말 영맹정진의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몸부림이 결국은 내 혼자 행복에, 나 혼자 행복에 안주하자는 것이 아니라, 부모 형제를 떠나왔다더라도, 우리 부모 형제를 떠나온 것이, 뭐 떠나오고, 어디서 떠나왔습니까? 더큰 만남을 하기 위해서, 작은 이별을 한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녕 열반에 안주하지 않냐? 내 혼자 호요식하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정된건 아니단 말이지. 정말 이웃과 중생을 위해서, 우리 불교 교단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오심초사하는 자, 그 자를 위해서 우리는, 무주 열반하는 자라고, 무주행을 실천하는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 불교는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야 됩니다. 저 밑에서부터 서울 오가지고 정화하고 계획하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중들이, 새로운 사상으로 메가들을 앞세우고 인천에 허리를 잘라서 평정을 하듯이 정말 여러분들이 그듭나서 여러분들 때부터 앞으로 한국 미래 불교를 갖다가 정말 부처님 법대로 장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불교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지금 이번 시간에는 에 선종사상의 핵심사상이 곧 무주행인데 무주행은 대선경전에서 반야바라밀행으로 표현되어 지는데 그반야바라밀행은 반야경계 통에서 무주생사 무리열반 상부벌이 하중생. 뭐라 그랬어? 금강경식으로 말하면 뭐라 그랬어? 엉무소주, 이생기심하는 지혜와 자비가 함께 굴러가는 살아있는 불교, 생명, 혈을 임제식으로 말하면 활발발한 살아있는 생명불교를 지향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 강의를 드렸습니다.